서울 추천 관광 코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서울 전통 코스를 누르면 서울 전통 코스로 이동이 되고 다시 서울 한류스타 코스를 누르면 3페이지에 있는 서울 한류스타 코스가 나오게 되고 다시 서울 2박 3일 코스를 누르면 4페이지에 있는 서울 2박 3일 코스로 이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전통코스가 이 페이지에 있죠. 클릭하면이 페이지에 있는 서울 전통코스로 이동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쪽 탭을 클릭해서 편집 용지를 클릭해 주시고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해주시고 위쪽 여백을 20, 아래쪽 여백을 20, 왼쪽 여백 20, 오른쪽 여백 20, 머림말 0, 꼬린말 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이제 I자 옆에 있는 동그란 점을 입력하기 위해서 미리 입력 탭에 문자표 글자를 누르시고 문자표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hnc 문자표를 선택해 주시고 정각기호 일반에서 동그란 점을 선택해 주시고 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동그란 점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C 이제 입력의 글맵시에서 채우기 남색, 연보라색 그림자, 아래로 계단식 모양을 선택해주시고 대문자 I를 입력하시고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Ctrl V, U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글맵시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선택해 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그림, 최고작품집을 선택해주시고, 예제 파일에서, 사강을 선택해주시고, 서울 강강, 관광, 서울 강강을 선택해주시고, 넣기를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해주시고, 그림을 드래그 하실 때는 그림의 중앙 부분에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입력 탭에 가로글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입력 탭에 문자표를 선택해 주시고 문자표 H&C n 문자표에서 정각기호 일반 같은 모양을 찾아서 더블클릭, 더블클릭 해주시면 아래쪽에 입력된 게 보이죠? 넣기, 동그라미 사이를 클릭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드래그해서 글꼴을 클릭해 주시고 한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한컴 백제 b 를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30을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고 선이 이중선이기 때문에 테두리 선에서 흰색화 살표가 나올 때 더블 클릭해 주시고 선에서 종류를 굵고 얇은 이중선을 선택해 주시고 둥근 모양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색이 분홍색이기 때문에 비슷한 색깔로 설정해 주시고 채우기에서 면색을 비슷한 색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이제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글자만 빈 공간을 클릭해서 글자만 블럭 씌워서 색상 테마를 클릭해서 기본을 클릭하시고 하향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채우기 색이 너무 연하네요.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색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글자가 조금 더잘 보이죠? 만약에 글자가 흰색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채우기에서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크기만 적당히 맞춰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아래쪽으로 하나 더 복사해주시고 사진의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주겠습니다. 글상자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채우기 탭에서 면색을 더 진한 색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색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설정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블럭을 씌워서 글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네모의 하살표일때 더블클릭해서 턴색은 비슷한 색으로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탭에서 면색을 비슷한 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설정 빈 공간을 클릭해서 마우스 모양이 I자가 되면 블럭을 씌워서 수정해주시고, 채우기 색을 조금만 더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위아래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클릭, 키보드에 시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 클릭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도형 탭에서 맞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를 눌러 주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전통 코스는 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서울 전통 코스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C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로 와서 커서가 깜빡이게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가로글 상자의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 그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넣을 때는 커서가 되도록이면 밖에 나오도록 조절해 주시고 이제 여기가 여백인데 여백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인쇄가 안되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조금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커서가 바깥쪽에서 깜빡일 때 입력, 그림을 눌러서 서울 전통 코스를 선택해주시고 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해서 크기를 조금 조절해주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쪽에 글상자를 3개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1페이지에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1페이지에 있는 글상자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Shift를 눌러서 추가로 선택해 주시고 Ctrl-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화면을 클릭해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Delete 키로 지우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시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고,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도 줄여 주시고, 글자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줄여주시고 좌우 크기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이제 적당히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고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상단의 글상자를 적당히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주겠습니다. 이동할 때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편하게 이동시키시고 키보드에 시프트를 눌러서 글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도형 탭에서 맞춤, 왼쪽 맞춤, 맞춤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를 해주겠습니다. 한류 스타 코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1페이지에 만들어 뒀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V,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림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림을 넣을 때는 빈 공간을 클릭해서 커서가 바깥쪽에 깜빡이게 해주시고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서울 한류 스타 코스를 선택해 주시고 넣기를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이미 앞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값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근데 저희들은 나중에 하이퍼링크를 다 걸어서 작업할 거기 때문에 하이퍼링크를 건 다음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죠. 선택을 하시고 Ctrl-C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Ctrl V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고 커서가 바깥쪽에 깜빡이게 해주시고 그림을 눌러서 서울 2박 3일 코스를 선택해 주시고 넣기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책갈피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상단에 입력, 책갈피를 누르시고 서울 2박 3일 코스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넣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에도 하이퍼링크로 이 위치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책갈피를 넣어주시고 한류스타 코스를 넣어 주겠습니다. 넣기 그리고 서울 전통 코스도 클릭해서 책갈피를 넣어 주겠습니다. 책갈피를 선택하고 전통 코스를 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전통 코스를 블럭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를 선택하시고 서울 전통 코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넣기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 서울 전통 코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글자에 하이퍼링크를 주면 밑줄이 생기죠? 되돌리기를 해주시고 글상자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를 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서울 전통 코스를 선택하시고 넣기 그러면 글자를 선택했을 때와 달리 밑줄이 생기지를 않죠.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서울 전통 코스에 가져다 대면 손가락 모양이 나오죠. 클릭해 주시면 서울 전통 코스로 이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류스타 코스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한류스타 코스 넣기 2박 3일 코스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2박 3일 코스 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2박 3일 코스를 누르면 2박 3일 코스로 이동이 되죠. 마찬가지로 전통 코스 테두리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서울 전통 코스 넣기 할류스타 코스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할류스타 코스를 넣게 해 주시고 2박 3일 코스의 테두리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2박 3일 코스 넣게 해 주시고 이제 이3 개의 값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키보드에 시프트를 눌러서 클릭 클릭 해 주시고 컨트롤 C 붙여넣기를 원하는 화면을 클릭하시고, Ctrl V,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하이퍼링크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죠. 이동하는 마우스 모양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상단에 편집을 누르시고, 개체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전통 코스와 한류스타 코스, 2박 3일 코스가 선택이 되도록 드래그 해주시고 흰색 하살표가 나올 때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조금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이제 글상자가 복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화면을 아래쪽으로 옮겨주시고 개체 선택은 취소하시고 아래쪽 화면을 클릭하시고 c t r l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개체 선택을 해주시고 블럭을 씌워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림의 크기를 조금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위해서 개체 선택을 해제하시고 전통 코스를 누르면 전통 코스로 이동하고 한류 스타를 누르면 한류 스타로 이동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화면에서 원하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이퍼링크를 만들 때는 먼저 책갈피로 원하는 이동 위치를 설정해 주시고 책갈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하이퍼링크를 쓰면 됩니다.